아 하지마 진짜 토론하지마 리노야 믿어 나도 믿어 아, 죽여버려 아 진짜 죽여버려 와 가요? 가요, 여러분. 간다! 간다! 짱짱 뗀 신병 간다! 야, 클립다, 이거. 완전. 빨리 보내, 핫소폰을 보내세요. <웃음> 나오는 애들이 짠챙이로 나오면은 그렇게 나오면은 이딴 식으로 나오면은 상대가 무한의 숨결만 있어도 장난치냐! 응? 토끼 전체하면서 발동했네? 아 삼형제 나왔네 두 마리 소환했네요 아하 하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턴에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이하 아하 아하 아하 <웃음> 설마 제발 시리즈 사진니죠 저... 라 저... 진짜!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안 되는데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난로 저... 저... 로 저... 저... 저... 저... 저... 이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이 어? 밤새 어? 설마? <웃음> 설마? 설마? <웃음> 설마? 설마? 뭐야, 이씨! <웃음> 거울? 설마? <웃음> 설마? <웃음> 설마? <웃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 어떡할지, 어어 님들 이거 절정하면 힐합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